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어 이제 뭐 팬데믹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뉴욕시가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다고 했는데 뉴욕시하면 뭐예요 또? 문화의 도시죠. 아 그렇죠. 네. 각종 공연과 뭐 여러 가지 막뭐 페스티벌이나 뭐 많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드디어 서서히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오 그러니까 뉴욕의 가장 이제 유명한 그런 공연장 중 하나가 이제 메디슨 스퀘어 가든. 거기가 이제 유명한 곳. 그 한국에서 가수들 와도 거기서 그쵸. 공연을 하시잖아요. 에헤. 거기가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곳들이 지금 문을 열기 시작한데 음. 드디어 메디슨 스퀘어가든이첫 번째, 팬데믹 네. 이후 문을 닫은 다음에 이게 한 13개월 만이라도 하는 가 어. 처음으로, 아 15개월 만이네요. 네. 처음으로 이제 문을 열고 첫 번째 공연을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쭉쭉쭉 공연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언제 문을 여느냐? 6월 20일 일요일에 이제 드디어 공연이 하는데 첫 번째 공연이 누구냐 하면 이 날이 또 6월 2 0일이 Father's Day예요 음. 미국에. 그래서 어, 저는 이거 자, 이 가수 잘 모르는데 되게 유명한 락 밴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Foo Fighters라는 f o Fighters라는 그 밴드 무대로 꾸며지고 이날 첫 공연을 시작으로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드디어 문을 니다 예, 그, 당연히 백신 완전 접종자의 한에서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관객 수를 100% 채우게 되는 겁니다. 으흠. 여기서 그래야 또 이제 수익이 그렇죠. 되니까. 네. 그리고 티켓은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메스 c 닷컴에서 판매되고요. 가격은 50달러에서 119달러 우선 자석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 뉴욕에서는 영화제가 한창이죠. 네. 트라이베카 영화제가 으흠. 지난 9일에 개막을 했어요. 해서, 언제까지냐면, 어, 20일까지, 으흠. 6월 20일까지, 이제 12일 동안 이제 열리는데, 이게, 아, 19일까지 열리는군요. 예,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 이 트라이베카 영화제가 작년에는 취소가 됐었고, 으흠. 올해는 이 북미 지역에서, 어, 처음으로, 그러니까 최초로 사람 대면으로 영화제를 개최하는 거예요. 이 트라이베카 영화제가. 음. 미국, 지난번에 아카데미 시상식도 다 비대면으로 했죠. 네, 그러니까 관객들은 네, 네, 입장할 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그날, 그 개막하는 날, 막 배우들 오고, 그 포토시, 포토존에서 막 사진 찍고, 레드카펫도 깔리고, 사람들, 관객들도 굉장히, 구, 사람들도 많이 구경하러 나오고, 음. 그 참여한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마스크 안 했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그런 지금 트라이베카 그래서 개막을 했죠. 음, 올해 트라이베카 영화제 출품된 영화가 약 200개 정도. 네. 그 다음에 뭐 피월 76이라든가 워싱턴 하이츠에 있는 그 유나이티드 팰리스 극장, 그다음에 허드슨 야드 이런 데서 이제 상영이 되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 관객들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첫날 그 상영된 개막 영화가 뭐냐면 그 존추 감독의 뮤지컬 영화인데 인더 하이츠라는 음. 영화 들어 보셨어요? 이게 원래는 뮤지컬로 이제 그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로 공연이 되던 건데 이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그 맨하튼에 살고 있는 그 히스패닉계 네. 히스패닉계 이주민들의 모습을 담은 휴먼 드라마 아, 라고 하네요. 굉장히 인기가 있고 음악이 네. 되게 좋은 걸로 또 유명해요. 인더하이트이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폐막작으로 폐막은 6월 19일에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레디오 음? 시티 뮤지컬에서 레디오 시티 뮤지컬에서 6월 19일에 이제 상영을 하는 영화가 어,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언타이틀드라고 네. 앞에 이제 부. 부제 뭐 이렇게 붙었고요. 데이브 샤펠 다큐멘트리라는 이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이 영화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게 흑인 코미디언 얘기예요. 음흠. 이제 이, 이, 이, 이 흑인 코미디언이 그 이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좀 뭔가 거기서 이제 뭔가 좀 심정적인 변화가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뭐 팬데믹 때문에 뉴욕에 뭐다 공연계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공연할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 코미디언이 그 옥수수 밭 한가운데서 그 음. 지역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공연을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라이브 코미디 쇼를 하는 그런 음.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어, 뭐그 볼만한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음, 트라이베커의 영화제 폐막식이 여기까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한 군데가 또 처음으로 문을 연는데 브로드웨이에 있는 극장이에요. 그레이트 와이트웨이라는 극장에서 그 락의 전설이라고 하는 음. 브루스 스프링스틴. 음. 이 사람은 이제 그 컨트리 뮤직 이런 거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분이 어, 6월 26일 네, 이 극장에서 이 극장도 처음으로 문을 열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공연을 하는 사람이에요. 보다 뭐 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그 뉴욕에서 뭐라 그랬냐면 MTV에서 음. 하는 비디오 뮤직 어워즈 이것도 대면으로 개최하겠다. 오. 원래대로. 네. 이건 항상 그 브루클린에서 그 바클레이 센터에서 이제 올해도 열리는데요. 9월 12일 이날 생방송으로 다시 진행된다고 이 합니다. 네. BTS가 오지 않을까? 글쎄요. 네. 음. 그래서 한건 이게 비디오 뮤직 어워즈가 올해는 열나, 열린다는 거. 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이제 빌드 블라주 시장이 아주 대대적으로 이날 홍보를 했는데 8월에 센츄럴 파크에 굉장히 넓은 그 잔디밭이 이름이 있던데 거기서 이제 대규모 콘서트를 음. 개최를 할 거래요. 네. 왜 하느냐. 우리 뉴욕시가 이렇게 정상화가 됐어요. 하고 세계한테, 세계를 향해서 보여주려고. 음. 그래서 얼른 다시 뉴욕으로 놀러오세요. 이거 하려고 음. 이제 한 3시간 정도 길이의 대규모 공연을 센츄럴파크에서 8월에 열린다고 음. 합니다. 티켓만 무려 6만 장 정도가 오. 나갈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70%는 백신 접종자한테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공연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센트럴 파크에서 네. 열리니까. 그래서 지금 뉴욕은 이렇게 각뭐 공연장 센트럴 파크 하면서 지금 다 영화제 해갖고 문을 열고 있고 대면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다는 네. 소식 전해드리겠 드렸습니다.